살라마레콤 와라마트 라이어 마르카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태원에서 가장 핫한 거리인 경리단길에 와있는데요. 네, 드디어 경리단길에도 한라 음식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이. 오늘은 특별히 한국인 무슬림 친구 두 명을 데리고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보고 냉정하게 맛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살라마레콤! 자, 오늘은 한국인 무슬림 친구들을 두 명을 모셨습니다. 와. 진 보기 힘든 조합 아닙니까? 에이, 그쵸. 어, 한국의 무슬림 3명이서 칼라 음식 먹는 컨텐츠 이거 진짜 어디서 보기 힘든.. 아 이, 이거는 그 아직까지 뭐? 제가 본적 없어요. 처음 보는 블랙 폼이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사랑해. <목소리> 무슬림 자그라라고 하고 저는 입교한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 선배님 안녕하세요 박수환이고요 네. 아, 아랍 이름은 자우하레입니다 입교는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었고 어, 제로가 됐데네 제로 <웃음> 입교한지 27년 <웃음> 됐어요 우와 대선배님 네. 어, 아 나는 사실 아니 네. 이게 할랄이에요어 이거 할랄입니다 네. 한국 음식인데 그냥? 한국 음식과 할랄국이라는 조합이 편한 조합 안 했어요 그냥 이거 누가 봐도 한국 그냥. 이런 식당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저도 한식이 그리운데, 고기가 다하나입다 보니까. 합체가 쉽지 않아요? 네, 정말. 맞아. 인스턴트도 잡기 힘들고. 맞아요 자, 그러면은,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순서가 원래 잡채가잡을 잡채? 먹기 전에 나오는 거니까? 아니야, 우리 앞에 있는 것부터 먹어야지. 아, 어? 그 무슬림, 무슬너더 잘하는데? 나는 치킨부터. 저도 치킨부터. 한국인은 치킨. 이죠 그냥 시중에서 파는 프라이드랑 조금 느낌이 달라. 더 부드러운 느낌. 담백한 느낌. 감종이랑도 비슷한 것같아 음. 저그 치킨 완전히 만져었어요 음. 치킨 너무 좋아해요. 진짜 음. 순살이에요. 귀찮은 뼈바라 먹는 수고를 들을 수 있어. 맞아. 음. 어 일단 치킨은 맛있다. 이번엔 불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하나야. 진짜 맛있다. 무것도 먹을 수 있는 하나야.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불고기인가? 그렇게 맛있다? 나는 맛있어, 맛있어, 맛 너 아까 완전 냉정하게 했다 냉정하게 진짜 맛 없으면 맛없다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게 잘하는 한식당에서 먹는 것 같은데? 아까부터 먹고 싶었던 닭새의 맛을 결정 짓는 거는. 김치에스라 대우, 참기름에스라 근데. 갑 닭새 오랜만이야. 음. 어, 된장 닭. 떡볶이. 떡볶이는. 떡볶이랑 그냥 떡볶이야. 응, 단 떡볶이. <웃음> 저는 마음 놓고 너무 진짜 행복해요. 떡볶이 매일 먹고 싶은데. 두분 입교를 했잖아요. 입교를 하고 저, 하기 전이랑 후랑 입맛이 바뀐 게 있어요? 난 엄청 바뀐 게 뭐냐면은 난 돼지고기를 진짜 좋아했단 말이야. 응. 삼겹살 없으면 진짜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진짜 딱 끊으니까 기름진 걸잘안 먹게 돼. 이거 술 얘기해도 되나요? 어. <웃음> 매일 매... 그 전에는 술을 좀 많이 음. 마셔가지고 음. 친구들이 되게 저를 감당하기 힘들어했어요 소맥보다 <웃음> 아. <웃음> 사는 내는. 네, 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게 꾸단 알라의 말씀으로 좀 탄탄한 길을 걷고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술 없어도 이렇게 행복하게 분위기 업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손을 끊게 됐다 건강에 좋은 <웃음> 오 뭐가 더나은것 같은데? 파전파전그 내가 좋아하는 딱 막걸리 한 장인 <웃음> <웃음> 코리안 피자? <웃음> 코리안, 코리안 <웃음> 라이스 케이크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이거는 이거 잘라야 되는데 가위가... 아니요 자르는 게 아니고 원래는 자르는 게 아니라 노래는 남자인데 피자야 돼요 음식에 칼대는거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위게칼 드면 안 돼. 오 맛있겠다. 해물 좋아해. 요 근데 입교하면은 자연스럽게 해물 좋아겠지, 좋아. 음, 음. 음. 마음 놓고 먹어줘. 괜찮네 아, 맛있어. 욕심 부려. 아, 떡볶이는 어떻게? 떡볶이는 기 없네. 어, <웃음> 어, <웃음> 어. 떡볶이. 내가 많이 먹어줘야 돼. 일산산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즈산 한단> 저는 일산이요. 한 노. 그럼 서울로 나와야 되죠? 근데 버스 있어서 편해요. 나가 나두 시간 걸릴 텐데. 그래서 하루에 한끼 먹어요. 학교 혼자 한 거예요? 저는 친구였어요. 파키스탄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가족들한테 입교한다 그랬을 때 반대하시나? 응. 말을 봅 맙시다. 슬퍼질려고 해요. 아 그래요? 저말 아, 아, 아, 아, 없는 걸 갑자기 수련지네 <웃음> 네, 결혼하면은 애들은 다 무슬림으로 안정된 느낌. 받은 만큼 저희 애들도 그렇게, 그렇게 저랑 남편이나 결혼했어요 지금? 안했어 그게 목표라고. 아 <웃음> 목표. 남뭘 쓰는 아, 남편, 거야. 친구 아, 하나 하나는 햄이거든요. 햄이요? <웃음> 네. 아 진짜? 모델이 아 분들이... 나왔어요 세상에 참 좋은게 많이 생겼네 네, 이러다가 한랄 돼지도 나온거 아니야? 한랄 돼지? <웃음> 한랄! 한랄술도 나오겠다 <웃음> 어, 이거 진짜 궁금하네 난니 그러니까 맛이 난 익숙해 카타르라 막 이런데 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햄이 약간 이런 맛이야 담백하게 맛있는데? 음, 담백한, 햄이 담백하고 소중한 국인으로서이 국물의 맛을 한거 같아 음, 국물 한번 먹어봐 음. 아, 진하네 진이다 진. 음 맛있는데. 어우 맛있다. 이건 참치인가요, 이거는 뭐든지 참치인가 요음 이것도 나는 내미 맛은 이 훨씬 많아. 국물은 이게 좀더 익숙하고 건더기는 여기도 익숙한. 음. 국물이네 맛있다 이게 참. 참치가. 어, 저는 이거보다 맛있어요. 아, 그래? 난둘다 괜찮아. 근데 이거 이렇게 햄이 이렇게 잘 나오면 네. 부대찌개 다 만들어서 음. 팔아도 진짜 돼. 그거네. 그래. 장할라비대찌개 응. 응. 부대찌개랑. 칼날은 완전히 거의 상대적인 막 어, 돼지를 그냥 종류별로 그냥 <웃음> 때려으니까 어, 너무 맛있다. 반찬 또 괜찮아. 나쁘나말난 아, 멸치를 제일 좋아해. 막 아, 그런 말이야. 계 그런 말이야. 만약에 내 친구가 못슬리인데 제일 추천하는음식이 아, 뭐예요? 아 나는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온 무슨 관광객이다. 그러면 나는 일단은 이거 진짜 추천해줬다 응. 이거 왜맨 되게 한국적이야 치킨도 괜찮을것 같아 저는 치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응. 한국의 특유의 맛이 있어요 치킨 해외 나가면 아닌데 근데 맞아. 이게 맞아. 정말 맛있는데 응. 무슨 친구들은 이게 또하입니다 보니까 못, 먹, 못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국 지금도 맛을 내면서 할라이니까 응.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웃음> 네. 잡채 이 요리 비슷한 게 있어요 이렇게 슈에리아라 그래서 수단에 이렇게 비슷한 잡채 이름이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건 되게 달아 음. 음. 약간 디저트인데 그리고 보기에도 되게 푸짐해 보인다 그런가? 비주얼적으로는 일단 잡채가 만성형이긴 해. 네, 그래서 이곳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자연 조미료 사용, 그리고 이태원에서 가까운 위치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맛있게 또 아, 먹어 봤고. 알함드릴라 아, الحمد 친구들 이렇게 와 가지고 한국 우승인 친구가 와 가지고 너무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또 이렇게 맛있는 한라 식당에 어, 이 핫한 플레이스엔 경리단길에 생겼다는 거만족하는부 분이고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땡큐로 가 정말 비디오. May Allah bless you and keep you safe. 알함드릴라 마살라마 여러분. 안녕. 네, 안녕. 자, 여기 만약에 친구들한테 추천해 주면 합니까 여기. 객관적으로 나는 추천해 줄만 하지. 지금 바로 말할 거예요. 촬영 네. 끝나고 여기 되게 네. 맛있다고 좋습니다. 자 그럼 끝